그러니까 영감은 그냥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옛선인들에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이 모두 다 근원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근원과 함께하게 될때 완벽하게 근원과 일치를 이루게 될때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우리의 강력한 또 의식세계가 하나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미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끌어당김 법칙을 딱 만나잖아요. 사실 제가 성공하게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도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었어요. 끌어당김 법칙이 굉장히 매료가 되었었죠. 그래서 끌어당김 법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막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막 근원이 나오고 잠재의식이 나오고 참자, 큰 나, 내면의 나 내면의 신, 아 대체 이런 것들이 뭔데 계속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기도 하고 뭐 이걸 또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헤매기도 하시고. 사실은 어, 끌어당긴 법칙 처음에 그거 하나만 도좀 어떻게 보면 벅차하시잖아요 근데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린 잠재의식이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영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목표 설정과 같은 자기개발 같은 내용들 그리고 영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아울러서 성공하게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두루두루 이제 볼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지만 좀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걸 조망하고 보고 그리고 제가 적용해온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어 핵심을 좀 파악하고 좀 제가 단계별로 알수 있도록 어좀 도표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표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 근원 vs 잠재의식이죠. 아주 궁금한 주제들입니다. 이이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 원리라든가 어 간단하게 작용되는 것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 이것들이 적용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게 r 세스프린스 l e 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다루는 사례입니다. 힐튼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 힐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호텔인데. 이 호텔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바로 이 근원 이 근원의 힘 그리고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그것들이 적용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뭐 이,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화면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라고 있어서 멋지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힐튼 콘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호텔 체인점 사업을 하고 싶어 했죠 그 호텔 땅과 그 다음에 그 호텔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자기가 지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그 사업체들을 매입을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그 매입을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은 경매 방법이 있어요 네. 대부분 되게 많이 어, 쓰이고 있는 방법이긴 하죠 처음에 입찰 가격을 이분이 16만 5천 달러라고 했어요 어, 이게 지금은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잖아요 입찰을 하고 돌아오고 나, 나서 어, 이게 이분이 불현듯 어떤 강력한 영감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영감은 어떤 거냐면 입찰 가격을 바꾸라는 이었어요 입찰 가격을 얼마로 바꾸느냐 바로 18만 달러로 바꾸라는 강력한 영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감은 바로 사실 근원에서부터 비롯이된 거예요 이분이 호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근원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근원에게 전달이 된 욕구를 통해서 즉 어떤 목표라고 할수 있겠죠 이 근원에게 어떤 오더가 딱 주문이 딱 접수가 되면 근원은 그것을 달성해주기 위해서 정말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도와줘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 막는 것을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저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들 다다음 영상들에서 굉장히 또어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그 저항을 내려놓고 사실 이분은 평소에도 영감을 자주 활용을 했었던 그런 경력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더욱더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8만 달러로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었는지 뚜껑을 딱 열어봤습니다. 이제 호텔 사업이니까 딱, 이렇게 침대, 침대까지 딱, 어, 해놨죠. 아무튼, 경매 입찰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2등이 얼마였었냐면은 17만 8천 달러였던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분은 처음에 16만 5천 달러로 입찰을 했다가 다시 고쳤어요. 얼마로 고쳤냐면 18만 달러로 고쳤죠. 근데 2등이 17만 8천 달러니까 무려 2천 달러 차이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낙찰이 된 거죠. 그냥 내가 처음에 입찰했던 거를 그대로 뒀다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입찰했던 건 어떤 거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뭐 나의 개체성 어, 어떤 분리되어 있는 나의 애고로서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의 애고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16만 5천 달러인데 근원이 야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떨어져 네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8만 달러로 입찰을 하는 거야 단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성취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끝나고 와가지고 뭐 일, 일을 또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고 자꾸 몸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어렵게 한게 아니에요 근원이 단지 아이디어를 주었을 뿐이고 이 코네드 힐트는 아이디어를 받았을 뿐이죠 위의 내용들을 근원과 잠재의식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여기서 먼저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잠재의식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딱 해드리면 은 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추론해고 내아 그것을 알아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능력까지도 제가 키워 드릴 건데요 먼저 근원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나 참나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큰나 참나 라는 뜻에서부터 알수 알수 있듯이 우리가 바로 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사실은 근원입니다 근원에서부터 비롯이 됐죠 큰나라는 것에서부터 알수 있고 참자라는 것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근원, 근원이라는 건 어떤 뿌리잖아요. 그럼 내가 근원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곧 근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소리, 감정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뭐 기억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기억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지랑 소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감정을 유발하죠. 이것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첫 번째예요. 이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심장이 있잖아요. 내 왼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데. 내가 이 심장을 뭐 1분에 60번 뛰게 해야 되겠다. 100번 뛰게 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지가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데 지가 알아서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이 알아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알아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심장을 뛰어라. 그리고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라. 뭐 혈압을 조정을 해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잠재의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의식 속의 어떤 깊은 영역에 있어서 자동화 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근원과 이 잠재의식 이두 가지 중에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감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내가 이걸 고찰하는 과정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방송의 한계상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거나 제가 좀 어, 깨닫게 해드릴 시간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은 없지만 어, 여러분들 이것들 스스로 해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곧바로 흘러가서 사라지게 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말씀드릴 거는 드려야 되니까 어, 근원이 우리의 영감을 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어? 잠재의식은 그럼 아니었나? 잠재의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장의 역할과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그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근원이라고 하고 뭐라고 읽죠? 나라고 읽는다 <웃음> 예. <웃음> 사실 근원이 있고 여기가 나라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뭐죠? 이거는 나의 어, 어떤 개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지금의 현재 나라고 생각하는거. 나는 지금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야? 라면 다 나는 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몸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 죽으면 어디로 가지? 전생에 뭐 했어? 뭐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이면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은연 중에는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내면에 깊숙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근원에서부터 뿌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근원에서부터 생각을 받고 있고 근원에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고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근원으로부터 돌아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감은 그냥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옛 선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이 모두 다 근원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근원과 함께하게 될때 완벽하게 근원과 일치를 이루게 될때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우리의 강력한 또 의식 세계가 하나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이 녀석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은 당연히 근원으로부터 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근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될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하지만 그것을 또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기억들 이미지 소리 감정들이 강력하게 근원과의 일치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일 큰또 사실 어떻게 보면 어 문제점이라고 또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도 이어지는데 그냥 수월하게 근원 연결되면 아주 수월하게 달성이 되는데 그것들을 어 잠재의식이 사실은 회방을 놓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자동화 시스템, 기억의 저장고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우리가 근원이 또 작동하는 측면에서는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의식에 그냥 힘이 크니까 그 힘이 빵, 뭐,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은 내가 스스로 적용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영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은 어,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동산 사업에 대한 사례인데 어, 제가 강남에서 몇몇 분들의 요청을 해가지고 미니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재테크 기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셨냐면 영감과 직관이었어요. 대부분의 그런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경매적인, 어, 경매적인 이 아니라 경매 부분에서 어,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이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의 요소가 어떤 거냐면 영감과 직관이라는 거죠. 어떤 나의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논리적인 생각으로 뭐 1억에서 10억 사이의 범위를 정했다면 내가 9억으로 입찰할지 7억으로 입찰할지는 나의 영감과 직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영감과 직관에 의해서 1억, 2억, 3억, 4억, 몇 억이 순식간에 전략이 되고 더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탁월한 선택을 하는가가 그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제 사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16년도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영감이 받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즉 근원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달이 되어서 다시 그근원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지 이 도표를 통해서 이 도표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네 가지로 끊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도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도표의 차이점은 이세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일체성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개체성이라고 나왔죠 이거를 뭐 욕심이라고 어 저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일부러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대한 오해를 되게 많이 갖고 계셔서요 또는 이거를 많은 성인들이 얘기했듯이 에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도 에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에고에 의해서 우리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원하는 것들이 정해지고 다시 에고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 내려놓음, 허용, 비우기, 놓아버림 이게 무슨 상관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원의 힘이 작동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릴거예요일체성의 상태에 있을 때, 개체성의 상태에 있을 때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하셔야 될 일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근원과 잠재의식은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근원과 잠재의식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소원을 그냥 이루어지는 뭐 어떤 단순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원은 끝까지 추구를 해야 될 것들이고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차이와 작동 방식 이것들을 스스로 고찰해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레스토레븐스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를 하나도 믿지 말라. 당신이 경험을 해서, 당신이 고찰을 해서, 당신이 적용을 해서 직접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만이 진실이고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하는 말다 믿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직접 적용해서 깨달아야지만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근원의 힘을 적용할 수 있는 또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근원의 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거를 믿고 내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알수 없어요 내가 이게 영감에서부터 비롯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논리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잡음인지 뭔가가 생각들이 다 떠오르겠죠 근데 이게 영감인지 근원에서부터 나왔는지 논리적인 생각인지 지금은 알수 없어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믿고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와 그 경험과 그 느낌을 알아가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이 뜨겁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죠. 물에 손을 담가 보는 건내 스스로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빠른 길을 알려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직접 느껴보는 것은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공유하기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하기 부탁드리고 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